네 오늘 배울 코드는 디 코드의 슬래시 코드들을 배우겠습니다. 자 슬래시 코드는 음, 근음을 바꾸는 것인데 그디 코드에 포함된 어, 레 그다음 파샵 라를 사용해서 바꾸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근음의 자리 바꿈 음, 전위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고 그 외에 디코드에 없는 음까지 넣어서 슬래시 코드를 하는 것을 어 이제 한마디로 텐션음을 어 슬래시 코드로 넣는 것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D키의 음계를 따라서 그음을 어 하나씩 올려가는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그음을 하나씩 내려가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음을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것은 원래 이 슬래시 코드는 근음, 저음이기 때문에 저음은 어, 실제 연주에서는 내려가는 점점 스케일을 따라 내려가는 형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따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D코드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D는 D코드는 음, 어, 4번 줄이 근음입니다, 레가. 그래서 이렇게 4줄만 쳐야 됩니다. 그래서 피킹을 과격하게 할 때는 위에 6번줄, 5번 5번줄이 닿기 때문에 엄지로 6번줄을 막아주고 5번줄도 이렇게 살짝 막아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아래 4줄만, 1,2,3,4번줄만 소리가 날수 있도록 어,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D코드죠. 근음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근데 이제 근음을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자 D/2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D/2 -E, 근음을 밀어 바꾸는 거죠. 자 b 는 여기 6번 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D 코드를 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6번 줄을 뭐 막아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6번 줄을 개방시켜서 5번 줄도 치고요. 5번 줄도 쳐도 됩니다. 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섯 줄을 다 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D/2가 되겠습니다. 근데 슬래시 이 코드는 여기 여기에도 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잡아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잡으려면 디코드를 이렇게 손가락을 세 개를 잡지 말고 이렇게 여기 세줄 누르고 여기 한줄 누르고 이 상태로 이게 디코드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디코드. 근데 이 손가락을 하나 더 올려서 네줄을 잡아주면 여기가 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D 슬래시 2가 되겠습니다. 자 D D 슬래시 /E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아까 6번 줄 여기 미를 쳐도 되겠습니다. D 슬래시 /E. 2 다음에 D 슬래시 스케일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D 슬래시 F 가 아니라 D 슬래시 F 입니다. D 키는 파이 이 붙기 때문에 그럼 파을 찾아야 되겠죠? 파은 여기 6번 줄2 e 프렛에 있죠? 그러니까 D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엄지로 많이 잡습니다. 엄지로 파 음을 꽉 눌러서 이렇게 이게 D 슬래시 F 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내려가면 5번줄까지 소리가 나니까 6번줄만 누르도록 해야합니다. D 슬래시, F 샵. F 샵은 아까 여기 4번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디코드를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 4번줄 F 샵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줄만 쳐야 됩니다. 디슬래시 쥐라는 코드를 잡아보겠습니다. g 는솔이죠 여기 6번줄에 3프렛을 누르면 되는데, D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역시 엄지가 더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서 쏘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5번줄은 소리가 나도 무방하지만 저음에서 솔과 라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저음에서 음이 온음 간격으로나 반음으로 붙어있으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5번 줄은 약간 뮤트해서 소리가 약간 안 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만 소리가 나고 5번 줄은 이렇게 이 엄지 끝으로 소리를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래는 아래 D 코드가 되겠습니다 D/ 슬래시 G입니다. 여기가 솔. 네. 그다음에 D/ A. D/ A는 쉽죠. 그냥 5번 줄, 5번 줄 개방 연서부터 치면 되겠습니다. 6번 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엄지를 살짝 대서 너무 누르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짝만 대서 어, 5번 줄부터 치면 D/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슬래시 B. 디슬래시 B는 여기가 C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디코드를 어,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디코드를 1, 2, 3번 손가락을 잡지 않고, 2, 3, 4번 손가락으로 잡고, 2, 3, 4번으로 잡고 여기에 C를 추가해야 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디슬래시 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디 코드에다가 자신의 6도음 C에 해당하는데, c 에 해당하는데 레미파솔라시6도음을 점으로 한 코드는 어, 이렇게 슬래시를 안 써도 마이너 세븐과 같게 됩니다. 그 근음을 어, c 를 근음으로 한 마이너 세븐. 그러니까 즉 D 슬래시 B는 나중에 또 따로 배우겠습니다. D 슬래시 B는 B 마이너스 7과 같은 코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또 되겠습니다. 이거는 B 마이너스 7도 되고 자 B 마이너스 7도 되고 D 슬래시 B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 되고 아까처럼 D코드를 이렇게 2, 3, 4 손가락으로 잡고 그는 C를 눌러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D코드 2, 3, 4 손가락 여기 그는 B, C 근데 이게 손가락을 네개나 필요하니까 그냥 음, B-7으로 디 슬래시 B와 같은 코드입니다. 디 슬래시 B 자, 그 다음에 스케일 상으로는 디 슬래시 C 샵 도에 샵을 붙이기 때문에 어, 먼저 도 샵부터 배우겠습니다. 자디 코드에서 C 샵이 여기에요. C 샵이 여기기 때문에 손이 좀 멀죠. 손가락이 그래서 디 코드를 역시 이렇게 아까처럼 이 모양으로 잡고 여기 도샵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4번줄 개방연은 소리가 나도 무방하지만 도샵하고 이렇게 반음으로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이 도샵 잡은 손가락을 살짝 뉘어서 4번줄은 뮤트를 해주는게 더 소리가 깔끔합니다. 자 여기는 디코드 모양을 잡고 C샵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디샵 디샵 슬래시 아니 디 슬래시 습니다 슬래시 C샵. 자, 그다음에 다시 D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전에 음 그각 스케일의 장칠도 이 메이저 세븐 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단칠도입니다. 음. 그 옆에 반음 떨어진 도즉 D 슬래시 C 도 배워보겠습니다 원래는 스케일에 밖에 있는 놈이지만 어,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D, D, D 슬래시 C샵이 이건데 이렇게 여기가 도죠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손모양이 너무 모이니까 어떻게 하냐 자 역시 아까 D를 이렇게 잡았죠. D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C를 하지 않고 손가락 바꿔서 이 손가락이 올라가서 여기 C를 누릅니다. 도를 도를 누르고 이 손가락에 여기 레를 누릅니다. 이번줄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가락 떼 보면은 어때요? 음, 이렇게 이렇게 D 디코, 코드 D 코드를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바꿔서 그리고 이 손가락이 여기 도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C 슬래시, 아, D 슬래시 C가 됩니다. 역시 4번 줄은 소리가 안 나게 약간 뮤트를, 해, 뮤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도와 레가 좀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 배우신 것을 이번엔 근음을 역순으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 자 D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D, D 코드 네 줄만 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슬래시 근음이 강조됩니다. 근음이 D, 그다음에 D 슬래시 C# 여기 C# 그다음에 D 슬래시 C 손가락이 모양이 바뀌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3개 누르고, 2 누르고, 3 누르고, 디 슬래시 C 그 다음에 디 슬래시 B는 B- 마이너 고 5개 누고 그랬죠 b 마이너 누르 모양 그다음에 디슬래시 a 그다음 G 고 5개 누르고, 5개 누르고, 자 아까 르고 여기를 눌렀으면 D 슬래시 C 가 되죠. 여기를 누르기 때문에 D 슬래시 G 가 되는 것입니다. D 슬래시 G 그 다음에 D 슬래시 F 엄지로 또는 이쪽에서 D 슬래시 4번줄 4줄만 치고요. 그 다음에 D 슬래시 E 6번줄 손가락을 세줄 잡았던 것을 하나 더 올려서 여기 미를 눌러줘서 디 슬래치 E 그 다음에 다시 D 자, 끊지 않고 한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D 디 슬래치 C 샵디 슬래치 C 디 슬래치 B 또는 이 모양으로, 디슬 s a B, t i a 그다음에 디슬 G, 그다음에 디슬 그다음 e d F# h a Tislas Epsha, t 다 s l a s E, E, 디슬 E, 는 이것도 있습니다. 다시 d. 여러분이 이거를 치시면서 이그음을 따라서 노래하시면 좋습니다. 엄지죠. 그러니까 음... 그놈이 잘 들리게 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는 다시 D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